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미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가 시행이 되면서 새 아파트 무순위물량에 대한 청약신청 자격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른바 뭐 줍줍이라고 많이 하죠. 네, 저희 둔촌주공 줍줍영상에 누가 아니 평당가 칠천0백인데 이거 무슨 줍줍이야? 라고 댓글 달아오셨더라고요 뭐 저도 이 단어를 막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줍줍이라는 게 언론이 집값 한참 오를 때만들어 놓은 단어라서 뭐 이거 막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 이해하기 쉬워서 많은 분들이 쓰다 보니까 저도 영상에서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 줍줍이 나오게 되면 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에서만 신청이 되고 당첨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국 누구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게다가 집이 있는 유주택자도 당첨될 수 있다. 이런 소식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개정안이 시행되고 보니까 아 이거 현장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알아야 돼. 라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어, 정부가 최근 그러니까 2월 28일부터 무순위 청약에 적용하던 무주택 세대와 해당 지역 거주자 액권을 폐지했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공고가 일단은 세개가 나왔는데 세개 맞겠죠? 네. 조건인데 다른 두개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개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청약콤에 들어가서 청약콤 들어가면 청약일정면 통계가 있거든요. 여기에 무순이 자녀세대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청약콤에는 무순이줍주 현장으로 서울 둔촌주공, 서울 둔촌주공 하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그리고 인천 주안 캐슬앤더샵, 롯데하고 더샵을 같이 지었나 보네요. 공고가 나왔습니다. 일단 둔촌주공부터, 둔촌주공 뭐라고 했죠? 올림픽파크 포레온. 자 여기는 모두가 말했던 대로 어, 이제 공고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 아파트는 무순이 입주자 공고 입주자 무집 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 아이 말이 어려워. 그죠만 19세 이상인 자 혹은 세대주인 미성년 자녀 양육 형제 자매 부양 가로 닫고 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기존에 줍줍이었으면 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 규제가 풀리면서 자 이제는 전국에 거주하는 누구나 집에 있는 분들 다 신청하고 당첨될 수 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니까 무슨 일하는 게 뭐냐면 청약 동장 필요 없어요. 그리고 추첨제 100% 자 이렇게 당첨자 선정하기 때문에 온전히 행운만으로 여러분들이 당첨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둔촌 주공은 규제 완화 효과 때문에 3월 8일에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 899세대 공급. 와 이건 뭐 무슨 이도 899세대야? 어쨌든 4만 명이 넘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45대 1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진행된 일반 공급 1순위 경쟁률이 3.7대 1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규제 완화 효과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현장.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인천 주안 캐슬앤더샵. 여기 공고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도 줍줍인데 조건이 조금 달라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인 인천시에 거주하는 세대주인 와 이거 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라고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당, 해당 주택 거주 그리고 무주택 요건 규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까는 기억나세요? 전국 누구나 근데 여기는 해당 주택 거주가 이제 남아있는 거죠 야, 왜 이런 게 발생을 했냐 야, 저희가 이거 찾으려고 법조문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되 생생히 너무 내고 싶어서. 무슨이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곳에다 모여 있습니다. 이런 이런 관련 청약 관련된 내용이. 자, 26조 5항. 일반 공급 예비 입주자 선정에 따르면 자, 이제 또공 이게 법조문이에요.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 괄호+ 괄호는 생략하고 에게 일인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아, 어려워 사업 주체가 따로 공급 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 그러니까 성인 저희 같은 성인 사업 주체가 사업 주체면 이 둔촌 주공 뭐 조합+ 조합 이렇게 되겠죠 별도로 공급 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들 정할 수 있는 거야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당 지역과 무주택 요건이 들어있었는데 이게 사라지니까 해당 지역도 필요 없고 무주택 요건도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건설사가 임의로 자격을 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둔촌주공은 전국 누구나 무순 신청이 가능해진 거죠 하지만 이제 같은 법이에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여기에 또 47조 3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자, 읽어드리고 설명해드릴게요 불법 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의 제공 급에 한해서는 재공급입니다. 자,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자일 것. 세대주로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거요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셔야 되고요. 집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요두 개가 그들이 유지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 다시 이제 정리를 좀해 보면 정부가 이번에 개정한 전국 누구나 무순이 가능 조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청약 자격 부적격 그러니까 청약 자격이 안 되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적격 처리가 나거나 아니면 아나안 할래 계약 취소, 뭐 계약자 포기, 뭐 이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약 물량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미달이 나지 않으면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위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어뭐 그런 무순이 물량 이런 것들은 기존처럼 해당 주택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들만 어, 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두개 설명드렸는데 하나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하나는 주한 롯데 주한 캐슬랜더 자, 아 이름이 어려워. 여기 이제 무슨 이 공금을 다시 이제 설명을 해 보면 자, 이제 보시면 아까 내 내용은 기억하시죠? 불법 전매공급지에서교란 이걸로 인해서 계약 취소된 것만 한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그리고 아, 무주택 세대 그리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어, 신청을 하게 됐다. 무슨 이 자격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올림픽파크 포레온처럼 인기가 많은 현장들 여기가 그러면은 뭐 전국에 무뭐 주택이 주택 있든 없든 할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해당 지역에 무주택자만 할수 있는 거냐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청약콤에서 모집 공고가 발, 그 발표가 발생이래 발표가 되면은 공고문은 어차피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요. 공고문이 발표되기 전에 언론 기사들을 통해서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나 아니면 청약홈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둔초리 <웃음> <웃음> 공예를 들어보면은 자 청약홈 전용3구 타입 청약 결과를 보게 되면은 2순위 신청까지 받았는데 오른쪽 결과를 이렇게 보면은 1, 2순위 마감을 안 나와요. 그리고 청약 접수 종료라고 써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하이라이트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 순위 접수까지 했어요. 그런데 보통 500%까지 예비 당첨자 수를 이제 정하는데 이걸 못 채운 거야. 그렇게 되면 예비 당첨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를 못했기 때문에 어, 이런 현장은 전국 누구나를 대상으로 무슨 공고가 나오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정리하면은 무슨 일이 순위에서 아, 다시 한번 일이 순위에서 미달됐다 이러면은 전공 누구나 무슨 일가 나올 확률이 99.9999% 99뭐 100%로 하면은 약간 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똑같은 둔촌 주공인데 기존 계약자 중에서 어, 불법 전매를 해서 정차에 단속이 되고 계약이 취소 됐다 이렇게 되면은 그 물량은 부정청약 사례예요.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둔촌주공이 이번에 나오고 싶지 또 나올 수 있냐? 느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핵심인 겁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둔촌 다음으로 무슨 인물량으로 성격 관심이 높은 사업지 중 하나가 과천 지식정보타운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천 지정타 이렇게 알고 계시죠. 3월이나 4월에 이제 나올 것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뉴스로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뭐 물량인데 많지는 않아요. 해봤자 다섯 가구 정도. 근데 와 이거 되면은 막. 완전 뭐 로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음. 하는데 과천은 전국이 아닌 해당 지역 왠지 이제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나요 자, 자 이건 뭐냐면 제가 좀 설명, 설명 설명 드릴게요 아직도 이해 안되신분들 위해서 과천 지정타 사업지 부정청약 당첨자가 176명을 적발했대요 뉴스 보이시죠 그러니까 전용 8사 기준으로 분양가격이 주변시세 반값이에요 한 7억 원대 반값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그죠? 이제 과천 집값을 어떻게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완전 옛날 수준이 7억 원대인데 그리고 전매 기간도 지금 옛날에 1 0년인데 이제 3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에 무슨 이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말 아쉽게도 뭐 아쉬운지 모르겠지만 과천 지역 분들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아 나는 정말 관심이 많아 정말 관심 있는 아파트 이런 곳이 있으면 모델라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그쪽 아마 친절하게 설명 해줄겁니다. 자, 지금까지 어 규제가 완화된 무순이 집중 내용을 알아봤고요. 앞으로는 살집 채널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정보 여러분 이거 영상 다 보니까 와 이거 몰라서 큰일 날 뻔했네 라고 생각하셨죠? 네 하셨길 바라면서 저희 채널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이쪽에 가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